네, 저는 부여에서 가장 큰 농자재 상인 흑농 농자재 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가장 인기가 있을 그 농자재가 뭔지, 우리 농가에 가장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농자재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어,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엄청 커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영양제나 이런 건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웬만한 뭐 메이저급 농약하고 네. 이제 4종 영양제 네.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네, 네. 올해 가장 히트를 칠 만한 농제제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네. 글로벌학그로의 메소나랑 랜디콘 JS.